가해자가 여러분 스승이거든 하기 싫은 거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 나 하기 싫어 하지만 그걸 꺾고 부모를 위해서 기꺼이 했잖아 그치 이거 심부름 시켰는데 하기 싫어 꺾고 했잖아 근데 꺾고 절대 해주기 싫을 때 자기 가해자를 써야 돼딱 올라올 거야 가해자가 너는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거안 해줘 그래서 하는 거야 꺾고 근데 이 가해자를 인정을안 하고 그냥 계속 그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머리를 보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느끼면서도 그걸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관철시켰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 말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말도 안 듣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오신 남자분 한 분이 노름을 했어. 도박을. 근데 도박을 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처갓집에 재산까지 다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안 미안해요 직장도 쫓겨났어 도박해서 하나도 안 미안해요 거기에서 내가 빡이 쳐갖고 이런 죽으라고 하고 삽질드했어 자기 부모 돈을 날렸어 되게 아프고 보통 가해자 올라오지 그치 근데 이분은 가해자 인정 안 했던 거야 절대 미움은 나쁘다고 인정 안 해서 남을 미워하는 미움과 나를 미워하는 미움은 하나거든.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XX는 똑같은 거야. 다 참고 절대 착한 척만 했어. 이럴 때는 자기에 대한 미움도 안 올라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미움이 올라와야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데 아예 안 올라온 거야. 그래서 안 올라온 게또 하지. 그러니까 부인시켜서 이번에 진짜다. 다른 데 투자한다. 거짓말 해갖고 친정돈 다 가져왔어. 저같이도. 다 날렸어. 그리고선 난리 났어. 저저... 저. 초갓집에 있는 그 저기까지 매제까지다 난리가 났는데 자기도 답답하지 이쯤 되면 머리를 볼때 되게 미안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미안하지도 않고 자꾸 도박하고 싶은 마음을 올라와 계속 계속 그막 미치겠어 도박으로 하나도 가해를 안 하는 거야 왜 가해자를 리 나쁘다고 하도 싹 버려서 너무 착한 척하고 버려서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너무 뻔뻔하게 보니까 초갓집에선가 회사에다 얘기했어. 저 새끼가 이렇게 했다. 짤렸어. 그래서 나한테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4대 독자인지. 뭐몇대독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혼났대. 그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대. 하기 싫다 그러면 안 시켰대. 고집부리면 다어 이제 해줘라 이래갖고 온식구가 아들 하나야 다다다다다다리고 다 4대 독자 다 해줬어.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었어.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말안 들어주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대. 애를 배려놓은 거지. 그냥 아주 배려놓은 거야. 오냐오냐. 오냐. 사랑만 좋다고. 이게 하는 짓이야. 이게 사랑이냐고. 이게 개미움이지. 인간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올라와. 뭐가 뭔지. 근데 내가. 근데 방여기에 너무 괴로운 거야. 가해자가 올라오는데 인식을 안해 주니까 어릴 때부터 인식할 기회가 혼나야 인식이 돼 가해자는 안 혼났거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 온 사람이야 보통은 몇년 공부한 사람한테나 그 뭐랄까 뭐 정신 못 차리면 빡 갈기거든 근데 처음 왔는데도 이거 내비뒀다가는 집안에 말아먹고 지금도 나가면 도박장 갈것 같대 그래서 손모가지 갈가져오라 그래서 손모가지 잘라준다고 그런 다음에 그 나이가 50이 넘은 그 남자를 귀병망이를 때렸어. 한세대 때렸나. 빡빡빡 이렇게. 음, 그리고 욕을 막 해주지. 이 개새끼야. 짐승같은 새끼야. 하면서. 막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맞고 좀 울었다. 울고 집에 가서 변했어. 되게 좋았다 그랬대. 부인한테. 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할 때 자기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 특히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몰라. 애기들은. 그치?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잘할 때 칭찬, 못할 때 혼내주는 걸 원하는 거야. 그걸 해줬어야 돼. 안 해주니까 애기가 나, 날마다 괴로워서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아 어떡하지 이런 애기가 자기가 자기를 꺾을 수도 없고 나이가 4, 5 0 먹으니까 자기를 혼내켜 줄 사람도 없고 괴로웠던 거야. 나한테 와서 내 가해, 가해자를 써주는 걸 받으면서 자기 가해자를 깨어나면서 시원해지는 거지. 이제 어, 알겠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어디더라? 호텔인 가 어디? 취직 때떼더라고 응. 음. 취직돼서. 가해자 인식하고 아픔 느끼니까. 직장 다니고 있거든? 응. 음. 여러분 이거와 같아. 가해자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OO가 오냐 여자란 거야. 일하는 거 못하면 그냥 버리고 어안 해도 돼. 이런 식인 거야. 지가 고집을 또 부렸어. 혼나긴 혼났어. 할머니한테. 안 받아들였어. 쟤는. 너는 그 남자보다 더한 사람이야. 그 남자는 혼을 안 내켜서 그렇게 됐는데 너는 혼을 낳대때 절대 안 받아들여요. 네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할머니가 날 미워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미움은 나쁘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 고집 부리면서. 그래서 너를 바보로 만든 등신으로 만든 거야. 가해자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개미움이 돼 있지. 그래서 미움 안쓸 때는 미움 쓰고 미움 쓸 때는 못 쓰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야. 가해자 인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가해자가 스승이에요. 내 안에 가해자가 나는 스승이었어. 내가 잘못하면 나를 엄청 공격하니까.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야. 양심에 걸리는 걸 조금도 못하는 게 가해자가 너무 심해서 거짓말 한번 하면 그날은 잠을 못 자고. 괴롭잖아. 왜 이러니까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야. 반듯하게. 가해자를 너무 버린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근데 자기도 괴롭고 때로 바보짓 하면서 바보짓 하는 것도 몰라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가해자를 절대로 안볼때 정신병도 걸리는 거야. 그걸 거부하려고 고집부리다가 어, 괴로워. 자기 속에 가해자가 있으니까 밖에 보여주는 건데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니까 근데 지금 딱 뭔지. 그래서 그 가해자의 늘 제일 잘볼수 있는 게, 사회에 나가면 잘볼수 있어. 사회에 나가면 자기를 다, 무능하면 무조건 무능이 죽이려고 하지, 그럼 살리려고 그래, 사회는. 무능하면 공격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때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